석재 선생님, 처음부터 석재는 좀줄이 뭔가 점프가 되게 낮은 느낌이 난다. 어차피 석재는 깰 거니까 전체 하고 해야겠다. 네 위쪽. 네, 응, 잠시만요. 어, 네 완전 와주세요. 오케이. 두명 더, 두명 더. 아니 어디가? 제발 두 명만 더, 두 명만 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잘사 잘난사. 두 명만 자, 더, 자랑사, 주... 자랑사. 두 명만. 안 돼. 네 자, 4, 명만 자, 더. 맞죠? 세 명, 두 명, 아니 세 명, 세 명, 세 명. 어 그래. 아니 세 명. 오케이. 그래 한명한 명, 한 명. 안 돼. 두 명. 네 명. <목소리도>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뚱 근데 너는 안가안 가자. 안자 가자. 가자. 가자. 어자 가자. 가자. 가자. 안자 가자. 가자. 가 어! 좋아. 어. 못 가. 아, 못 가네. 에이못 가. 아무데도 들러봐야 되는 건가? 뭐 어디? 아, 이거. 아, 이거. 아, 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가거 내가 어 고민형이다. 별 능력은 없답니다. 흑 <웃음> 여기서 어떻게? 어야 거울이다. 이기기 갑툭이다. 갑툭치라고? 근데 이번 너무. 어이씨, 아니 그... 그냥 보면어 별로 없어. 아 별거 없어 진짜 진짜 별거 없어. 뭔데? 그냥 별거 없음. 왜? 그래. 오시 뭐야 이게? 어나 어디 어아못찾았다아아나 아, 나 저기 오. 뒤에서 물 물그나무 하다 실패했어. 아못 봤어 그냥. <웃음> 나너못 찾았어. 너... 아이템 찾아가. 도대체 이 거울은 어떻게 제 먹은 거냐? 저렇게 된거 보면. 아 나도 나도 나도 아이템. 나도 우리도. 아이템 먹을래. 나 공략도 제대로 안 봤다고. 아 여기나 아직 못 가네. 나 케빈. 나 케빈. 케빈. 캐빈캐빈할래나캐빈나캐빈할래캐빈캐빈 제발. 랜덤이야? 아. 나, 나 캠프장 왔다. 아. 아. 난캐빈나 이런 망하는데? 알기 아, 힘든데? 왜왜왜? <웃음> 왜, 왜? 내 삶이 특허가 던데 아. 아니, 이, 화장실 간다고? 죽는 거 아니야, 저러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럴, 그럴 것 같아. 쟤는 안 죽고, 오히려 우리가 죽을 것 같아. 다이트 없네? 미리가 있으네. 망했다, 망겠다 어, 됐다. 튀어, 튀어, 튀어. 왜야 뭐야, 뭐야. 망다고 망한다고. 어, 얼른 여기로 와. 갈게. 살려줘, 살려줘. 얼른 여기로 어, 와. 삐, 앉지 마. 그래, 여기로 와. 여기 한번 보고 해봐요. 그래서 바깥이나 고가합시다잘 아, 네. 먹으나? 어, 나갔다 오기 아 램프 있어 다니까 우산도 찾아야 되는 우산? 이따 비 오거든요 아 그래? 그럼 어디로 와야 돼? 어 우산이 하나인데 우산 든 사람은 갈수 있어요 안 그럼 다좋아 아. 나머지는 안알려드릴게 아이템만 찾으면 좋은 거고. 나는 왜? 고민형밖에 없는 것인가? 그냥 그게 견해에 맞지? 냠냠냠냠. 만니야 언제와? 언제와? 지금 런지야. 런지야. 런지야. 런지야. 런지 왔다 지야아어야왔다어어지야어어야 런지야. 런지야. 런지야. 런 왜? 어디? 어디? 원래는 그냥 아무 무섭다 이비. 브라몰! 아, 못 가네 도망든다어 오우 그냥 가 있어야 돼만한 아이템이 없는데? 볼수 있는 게 없어 아 우리 못 나가 어 이제 나갔다 이제 어..얘 물어도이제 어떻게 해야돼? 있어? 그이지도로이정 싫어? 이우도우이정이렇게 아, 안보여? 어딨어? 나 여기.. 다니엘 그기? 있는 곳뭔 뭐 하는 거 아, 어 다니엘 있는 곳 찾았다 안녕 이제 어디 뭐. 가야 되냐 파쿠로는 그냥 안 하고 싶고 뭘 준다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힘들지? 이건 그래. 뭐야 여기 싱크로 같은 거 도덩이에 이따가 가거야아 언제? 이따가 무슨 일이있어아 야호 방시해상제.. 어 이거 왜이렇 물에서 떠? 떠 어바르 어, 갈래 어 어디로 어디로 여기 못가? 안돼.. 될것 당한다.. 안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요, 여기 우리밖에 안 남았는데. 어때? 그래. 아, 퍼어 그럼 어는 들어와. 저나못못 못 들어가는데? 어? 안 돼. 어 됐다 됐다. 여기 아마 건이 있을 걸요. 어. 건이라고 총? 응? 아 아파 아니 나 밖으로 나가자고 해먹는 거야. 아총안 보여. 총 언제 나와? 좋겠다 먹을 거예요. 레인보우퍼. 응? 왜 우리밖에 없냐? 내용밖에 없어. 이제 나가 되는 거야? 응? 마, 마른 찾을까? 나무를 찾으라고? 아, 다아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이동 있어요 혼자 하나 더 여기도 혼자 있다. 지금. 아, 엄청 왜 이렇게 아고나 먹을 것 좀. 어떻게야? 해야... 야 저분, 야 저분 피가 빨간색이야. 어떻게 해야 돼? 네? 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진해나오래나? <웃음> 야 근데 이거 뭐야? 어얘 폭탄 야, 어디로 가야돼? 몰라 뭐 여기서 있었네. 어. 그걸 듣는데끝내고 나서 무슨 뜻인지 모 거. 뭔가 우선 어디 가냐, 어, 다니엘 왔다. 이거 까다로운 문제가 많은 거야. 물론 이 처리해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 가 까다로운 문제물 많은 정 어. 물 어. 어. 어. 어. 리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총.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 캠핑장 뭐가, 이상해. 뭐이 캠핑장 이상해. 나 갈래. 아 가지마. 뭐야. 음, 음. 뭐야, 이 사람. 뭐야. 또지마 집을려고? 뭐야. 좀. 형. 네 뭐야, 뭐야, 뭐야. 뭔상황이이야 뭐야. 문제게. 뭔 상황이야? 내, 내, 내 앞머리 어디 갔어? 안 돼! 안 돼, 썼어! 이 아. 캠핑장은 정말 기괴한 곳이야. 오, 왜 이래. 다니엘이. 다 한국인이었네? 오 마가. 안돼 봐. 얘왜 말봐? 뭐라는지 안 보여 영어 몰라서 아무거나 하나 하나는... 아니 그러면 알파벳 정도는 알았어야지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냐? 이제 안할까? 이제? 이젠 뭐 뭐하는거야? 이제 뭐해야돼? 감정 조심하시고 태민가서 자면 안될까? 우리 어 b 가면 안 돼? 빈 가면 안되나안 돼? 안 돼? 나캐빈 갈래 나안 돼? 안 돼? 안어 캐빈이다 이 돼? 안 돼? 안, 돼, 갈래. 어, 안 돼. 이제 해야 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Well, I said, Well, I 로 h o u l 납치돼서 말까? 그렇다면 저, 제가 납치될래요 보람을 화공이나 보면서 기다리게 어! 아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아야세처 홀! 홀? 홀 아까 아, 구멍 있었는데? 좀 이렇게 오케이 왔어 제발 나만 남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뭐야 살리세요 깨야지 어 개무섭 빨리 깨셔야 돼요 안 그럼 죽어요 어 막혔는데 야 갑툭튀 있어? 없어 그냥 빨리 깨야 돼안 그럼 죽어 헐 살려줘 어저 그냥 죽고 싶 오이씨 뭐야 이 어. 야 칼로 뒷목을 아주 <웃음> 써.. 는데 아니 쟨는 도대체